아, 죄 ᄂ ᄂ 한 ᄂ 랑나비 남천선. 잔디풀 위로 봄바람은 불고 아지랭이 잔잔히 어떤 날 나물팽은 저녁 언덕으로 다니며 오나물잔나이 어, 어여 쁘다그 손목 소먹이던 목덩이 손목 잡았네 새빨개진 얼굴로 부리치고 가니 그의 모든 마음 변하고 다네 어이없고 딱 그처럼 잔디풀이로 봄바람은 불고 아지랭이 잔잔히긴 어떤 날 나물개는 저년은 언덕으로 다니며 거 나물잔나니 아 어, 예쁘다 그 선거 소먹이든 목동이 손목 잡았네. 새빨개진 얼굴로 돌이치고 가오니. 그의 굳른 마음 변하고 하네 아야, 보다 거쳐도 은 잔디 불 위로 봄바람은 불고 아지랭이 잔잔히 어떤 날 나물개는 전는 언덕으로 다니며 꽃나물 어, 잔나니 어야 보다 그 손거 소먹이던 목덩이 손목 잡았네. 새빨개진 얼굴로 불이 지고 가니. 그의 굳은 마음 변하고 없더네. 아, 예쁘다, 고 전혀. 잔디풀리로 봄바람은 불고 아지랭이 잔잔히 긴 어떤 날 나물 는처년는 번덕으로 다니며 거나물 잔나니 아, 어 옆보다그 선거. 소먹이든 목동이 손목잡았네 새빨개진 얼굴로 돌이 치고 가오니 그의 무은마음변화없다네 아야 또다른 저놈.